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갑합니다야 이거 가스라이팅 이후로 몇년 만입니까? 네! 이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야 이거 저희가 1년 만에 좋다. 드디어 네. 단체 컴백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제가 미리 봤거든요? 네. 아, 정말 재밌게 따라할 수 있다 네, 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준비 되셨습니까?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스라이팅 때보다 그래서 네. 아마 라이온 분들이 많이 따라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리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틀릴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웃음> 음악 주세요 Only o 이이 마트 체스! 뱀이! 나이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왜이왜 이렇게? 왜왜 이렇게? 왜지렇게왜이렇 이렇게? 왜이렇이거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리 La paix, la paix, a p a i a p a i e o a paix, r a a l e s o i x l e w a i x la paix, l e paix, la p i la paix, a p i la y i m la p a i l e paix, p a i s a i la l i l i t o a a la paix, p i m la p a i a p a i a p a la p a i n l i m s a p a i p i x la paix, la paix, a i p i a paix, a p a i a paix, p r i a p p i p a i a p a i i l p i x la a i a p a i i l p a p la la p a i i p l t i p a i i a p p s e a i n i s u j u s s s u j u s s s o j u s s i b a r e s e to wait. w yeah, i 이 h a p a l t u r i o a b o s u Where <static> 그래 you going? You so real, it's so real. QB, a real j n e so r e QB, l i A, U, j n g Jun, Only one of t h e 신규미, 이성호, 이태양 김수영, 이영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웃음> 네. <일단> 집중, <웃음> 집중이 네. 많이 필요해요. 네. 네. 보기는 처음에 네. 제가 보에된 큐빈 리에 이거 놓쳤다. 그럼 음. 바로 가만히 있다가 신규빈이소호들어것 어, 어, 네. 같아요. 그것도 놓쳤다. 놓쳤다 그러면 네. 제이스 어. 다음 으로 <웃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 여기 부스터에는 제가 아, 아, 개인적인 지금 표현하면 어떻게 해? 지금 닫치 단체 시간인데 단체적인 표현에서 네, 그렇게 네. 이제, 네. 부스터에 우리 같은 이제 마음이... 또 라이언들이 해주면 뭔가 힘이 나지 않까 아, 부스터 거기. 음내가줄게 내가 거기에 음, 살짝 동작을 음. 추가해서 진짜 부스터 음. 쓴거맞 해. 부스터를 펴서. 오. 성호의 <웃음> 말이 기억난다면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나하겠습니다 어? 라이온을 무시하는 발언을 아니, 자꾸 하는데. 아 저는 규빈 형이 한다는 분이 있기는.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저는 네. 무시해도 됩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저희 응원법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아, 여러분들 연습 조금만 쉐시오. 하셔도. 어 따라할 수 있을 뭐, 만큼 아주 재밌습니다. 네 중간에 뭐얄리얄리알라처럼뭐 이런 것도 재밌는 요정들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따라해 번, 좀, 뭐, 거, 보시는 뭐, 것도 뭐,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할때 너무 네. 빨라가지고 네. 못했는데 사연 사연 노사연 선생님 이렇게 네. 부셔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걸 빨라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승리. 네. 네 저희가 또1년 만에 컴백한 만큼 아주 멋지고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맞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웃음>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여러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서울컬렉션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곧 만납시다 지금까지 워낙하러 습니다 안녕 서울컬렉션 흥해라 흥해라